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궁디팡팡의 부스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13일부터 그리고 이번주 일요일 12월 15일까지 서울 세택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궁디팡팡 캣페스타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궁디팡팡 캣페스타에 가기 전에 완벽하게 집사님들이 예습을 하고 본전을 뽑을 수 있도록 궁디팡팡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먼저 준비물은 딱세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접이식 카트나 캐리어, 몸에 착 달라붙는, 부피가 작은 크로스백,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지갑입니다. 집사님이 아니셔서 굿즈를 구경하러 가시는 경우에는 굳이 캐리어가 필요가 없지만 고양이를 반려하고 계신 집사님 기님들은 항상 갈 때는 별로 안 사야지 하고 갔다가 <목소리> 이거 박스채로 살 수는 없나스요 <목소리> <목소리> 돌아올 때는 진짜 박스채로 막 구입을 해서 오시는 집사님들이 대부분이라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시는 게 집에 가실 때 훨씬 편해요. 가기 전에 꼭 하셔야 할 일은 궁디팡팡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나 그리고 내가 꼭 방문해야 할 브랜드의 부스를 미리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굳이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사는 일도 좀 줄어들고 동선도 효율적으로 짤수 있어서 미리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현장에 방문하실 때 팁은 내가 모든 물건이 품절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빨리 가서 빨리 사고 아이들에게 빨리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시면 오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런 거 굳이 필요 없고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싶어 그러시면 오후에 방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일찍 오실 경우에는 차를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올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상상에서 택배 서비스가 있어요 궁디팡팡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전부 박스에 담아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집이 너무 멀고 짐이 너무 많다면 택배 서비스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디팡팡에 가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낚싯대보다 훨씬 길다란 낚싯대, 대형 낚싯대들이 많은데 그래서 케이블 타이나 묶을 수 있는 끈 같은 거 하나를 들고 가시면 낚싯대를 한 번에 고정시켜서 가져올 수 있어서 묶을 수 있는 제품을 하나 정도 챙겨가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리 쇼핑 리스트도 안 짰고 공포 현장에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줄을 서세요 이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물건이 엄청 유명해서 안 사면 안 되는 물건이거나 두 번째로는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거나 뭐 좋아요를 누르면 은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줄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궁디팡팡에는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굿스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감자님들도 직접 만나고 아무 정도는 굿즈도 잔뜩 가져갈 예정이니까 꼭 방문해주세요 어, 미리 보기로 어떤 굿즈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은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고양이들이 그려진 순변 잠옷이랑 병원 기록부터 집사의 일상을 함께 기록하는 반려동물 다이어리 그리고 다이어리에 꾸미기 좋은 루테 스티커 두 가지 종류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래동화 해님 달님과 선사 옷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했어요. 또 스마트폰 뒤에 붙여 쓰는 이게 되게 편한 그립톡이랑 저기 붙여 놓기 좋은 귀여는 아이들의 옆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MD예요. 앙팡이와 특추 정색 애동이의 젤리 색깔까지 똑딱 같이 닮은 인형고리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룸투어 영상에 나왔던 지저분한 부분을 가리는 패브릭 포스터까지 이렇게 좀 많은 굿즈를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들은 행사가 끝나고 제가 좀더 여유가 생기면 뭐 남은 수량에 한해서 온라인 입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궁지펌파 현장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와 그 한정적인 제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반려동물 다이어리를 구매하셨던 분들에게 표지에 캐리커처를 그려드리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셨던 분들도 괜찮고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모두 그려드리니까 어, 감자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캐리커처를 유료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오, 초점이 안 잡히네. 캐리커처 이렇게 키링에다가 아이들을 그려드리는 것도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나에 많아도 두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색깔별로 골라서 그림을 그려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이 크리스마스 궁팡이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제작된 스티커를 골라 담을 수 있는 스티커 뷔페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감자님들 오셔서 저랑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마음대로 막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잠옷이나 다이어리 같이 MD들을 직접 보고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시간 나시면 은 궁디팡팡 꼭 놀러 오시길 바래요. 모두 궁디팡팡에서 만나요.